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우디 A6 3.0 TFSI 슈퍼차저 오일 보충입니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이 부품이 바로 과급기인 슈퍼차저인데요 슈퍼차저는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터보차저와 달리 독립된 유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드레인 진행시 대부분 오일이 없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열이 많은 차종이다 보니 열을 식힌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테이크 파이프를 비롯해 슈퍼차조와 연결된 각종 호스와 커네터들 그리고 구동벨트와 냉각수 호스를 모두 탈거합니다. 커네터나 호스의 경우 모두 똑같이 생겨 마킹을 해 구분지어 주고요.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오일이 나오지 않네요. 슈퍼차저를 기울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연식 및 키로수의 슈퍼차저가 장착된 아우디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슈퍼차저 오일이 없는 상태로 주행해도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이 없을 때처럼 당장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만 효율과 성능이 저하되고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슈퍼차저 전용 오일을 주입합니다 기타 구동기와 달리 슈퍼차저는 서비스필 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의 모습입니다 플러그의 경우 고무 실링과 함께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슈퍼차저 하부에 있는 순행 클러핀의 모습입니다 순행식 인터쿨러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냉각핀인데 거기에 끈적한 때까지 잔뜩 끼어 있으니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가고 냉각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 해줍니다 흡기 포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클리닝 하구요 플랩의 원래 색상인 오렌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품 브리드 어댑터를 장착 후 슈퍼차저를 올려줍니다. 고정 너트들을 가체결한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조임 토크를 다시 한번더 확인합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진공상태에서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에어빼기 작업을 실행하고요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다음 클리닝으로 인해 작동 한계점 및 작동 저항이 변경된 스로틀 바디와 과급 압력 제어 밸브의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 및 작업과 관련된 풀트를 체크합니다. 모두 깨끗하며 냉각수 레벨도 정상입니다. 이상 A6 3.0 TFSI 슈퍼차저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